어 일단 음.. 자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접근 그냥 사용하는 거지. 어, 그냥 하는 건데 일단은 인테그랄 xn제곱 dx 한번 해보자. 원래 알듯이 이게 어떻게 돼야 돼? m 플러스 1 분의 1 x에 m +1 제곱 플러스 1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 c지. 근데 저렇게 사용하고 싶은데 지금 분모 에드가 와버렸지. m 플러스 1이. 그러니까 여기 단 어떤 조건이 붙어야 돼?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가 붙어야 돼. 그러면 예외가 생겼으니까, 그럼 n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겠니? 그죠? 그럼 인테그랄,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건 x분의 1 dx잖아. 우리 음. 뭐2분해야 x분의 1 나와. 음. 어. lnx 플러스 c인데, 여기 x에는 0은 제외됐지만 음수가 들어갈 수 있죠. 얘는 진수조건이기 때문에 0보다 항상 커야 돼서 절대값이 들어간다는 거 인용해 주시면 됩니다. 됐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루트 나오는 거 있어. 얘가 무슨 수든 상관없거든 사실. 유리수가 되든 뭐가 되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루트 x를 미분하면 이 루트 x분의 1이잖아. 음. 얘를 차수대로 표현하면 이 x의 2분의 1제곱이든. 거 우리 그대로 미분하면 앞으로 튀어나오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되잖아. 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적분도 같은 게 된다고. 그러니까 루트 x의 적분 인테그랄 루트 x dx는 얘를 뭘로 봐? 인테그랄 x 에 2분의 1제곱 dx로 봐서 여긴 뭔가 차수를 표현할 수 있다면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야. 그럼 한 차수 커질 거니까 x의 2분의 3제곱이 될 거고 앞에 뭐가 붙어야 돼? 3분의 1. 그래서 3분의 2x 루트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오케이? 음.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적분 상수 찍으면 당연히 붙어야 되겠지. 어, 여기 상수 붙는 거. 응, 인테그랄. x분의 3 dx 는3 ln 절대값 x 플러스 c 이렇게 되면 겠네 음. 견출해. 음. 됐어. 그럼 이제 일반적인 차수를 정할 수 있는 거 가능해졌죠. 분모가 1인, 분모가 1차인, 그 분자가 상수인 분수 함수 되겠죠. 그럼 이제 지수 함수 한번 가볼게요. 인테그랄 A x 제곱 dx 뭘 미분해야 A x 제곱 꼴이 나왔어. A 응. x 제곱을 미분하면 A x 제곱 뒤에 뭐 붙었어? LnA. 그럼 얘가 약분돼서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얘는 LnA분의 Ax제곱이 되겠지. 음. 됐슈? 음. 그러면 인테그랄 미치이인 녀석은 당연히 a x 제곱지 됐죠? 음. 미분에서 로그 나오는 거 없었으니까. 미분에서 로그 나오는 거 없었으니까. 인테그랄 sin x dx도 한번 볼게요. 삼각형도 이전에는. 뭘 미분해야 s i n 나왔어? cosine인데, 마이너스 나왔었지? 네. 인테그랄. cosine x dx는. 음. 뭘 미분해야 cosine 나왔어? sin 아, 어, x plus 네. c. 자, 우리 뭘 미분해야 시퀀티체곱 나왔어? tangent 네. x plus 네. 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또 하나 있죠? 인테그랄 코탄젠트 제곱이네요 코시컨트 제곱이죠? 코시컨트 제곱 x dx는 뭐 나왔지? 뭘미분해요 코탄젠트 x 미운네야 나왔지? 오케이 야 사인 x 미운하면 뭐였어요? 코 사인 x 코사인 x 미운하면 뭐였어요? 어, 마이너스 사인 x 그 탄젠트 엑스 위분은 뭐였죠? 시컨트 제곱 x 코 탄젠트 엑스는 이거 역수기 때문에, 위분해 준 게? 마이너스? 시컨트라고? 코 시컨트 제곱 x 스 아, 그래, 마이너스 타이지 오케이? 그리고, 뭐 있었냐면, 우리, 뭐, 어, 우 시컨트 미분했을 때뭐 나오고, 코시컨트 지금 미분했을 때뭐 나오는지도 있었어. 시컨트 스 미분하면 뭐 나와? 코시컨트 스 미분하면 뭐 나와? 이랬었거든? 기억나? 얘 미분하면 뭐 나와, 시컨트다 시컨트 얘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X? 그럼 거꾸로도 얘적근하면얘 나와야 되고, 얘적근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나와야 되겠지. 마이너스 사라지면. 와우, 진짜 연습시킬 거야. 그다음에 우리가 f에 g x를 x에 대해 미분하면 못했었어요. 뭐 f 프라임 g x g 프라임 x, x 이렇게 뭐 었지 그러면 인테그랄 f 프라임 t gx, g'x, dx. 이거를 하자는 얘기거든, 오케이? 음. 그럼 여기서 이 t가 누구냐면 이게 gx인 상태야. 그럼 내가 gx를 뭘로 봐? 그렇지. t로 보는 거야. 그럼 이거는 x에 대해 미분하면 dt dx 되겠지. 얘가 음. g x 음. 그럼 얘가 음. 뭔 거야? G 프라맥스는 DT, DX 처리되고 얘가 TG 접근한 번호와 FTG, FT가 누구야? 어. 그래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이 치환 접근이거든. 요 치환 치환적분 접근 이렇게 보면 되게 쉬운데 어떤 함수를 치환할 거냐 이게 문제야 이제.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3x-2의 제곱 dx 전개해서 해도 괜찮은데 통째로 볼게 이거 원래 3차였던 거지 않을까? 음. 미분을 하면 3이 나올 건데 그 3이 사라질 거니까 3분의 1, 3x-2의 세제곱까지 똑같고 여기 미분해서 곱해 준게 누구지? 3을 곱해야지. 그 미분해서 곱해 준 녀석조차 나눠줘야지.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야 괜찮아? 안괜찮은거 알아? 근데 얘를 이제 써먹는게 이런거거든? 인테그랄 어떤 함수 분해? 그 녀석이 도함수꼴 그러니까 분모가 3차 면 분자가 2차인 꼴. 뭘 미분해야 분수꼴 나오니? 얘 미분하면 분모에 fx 내려가죠 음. 얘 때문에 합석 미분해서 다시 붙여주죠 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 dx야 차수가 한 차수 딱 차이나지 2차 1차지 음. 2차 1차지 음. 2차 1차 그럼 이게 뭐야 음. fx f'x로 볼수 있지 음. lm 절대값 그러면 분모 분자가 미분의 관계에 있는 녀석이 있잖아 인테그랄 탄젠트 x dx 응. 봐봐 우리 저기서 사인코사인은 적분을 했는데 탄젠트는 적분을 못했어 뭘 미분해서 탄젠트가 나온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적분 법이 아니라 원시함수식이 그냥 부정적분인 거지 적분법이 아니야. 적분법은적근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책을 보면 참 재밌어, 용어가. 첫 번째는 다부정적분이지 144차 다부정적분이야적근하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니라 뭘적근해뭘 미분해. 얘가 나왔어? 에 대한 얘기를 그냥 배운 거야. 근데 치환적분법이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적분할 거냐. 뭘 미분해서 탄젠트가 나온 적이 없거든. 인테그랄. 코사인 x 분의 사인 x 스 그럼 원래는 마이너스 사인 스가 있었으면 좋겠잖아. 근데 여 마이너스 이렇게 어야 되겠지. 앞에 마이너스까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사인 x 플러스 c. 괜찮아? 그럼 코탄젠트는 사인 분의 코사인이니까 그냥 ln 절대값 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지. 그 탄젠트 만들어졌습니다. 드디어 코탄젠트도 만들어졌습니다. 삼각함수 전부 다 만들어졌죠, 이제. 시컨트안 만들어졌고요. 코시컨트도안 만들어졌지만 그 자체로는 하지만 거의 다 만들어졌죠, 이제. 일단 기본적인 삼각함수 세 종류, 기본 삼총사 사 코탄 다 됐죠. 외워놓을 정도로 해야 돼. 외워놓을 정도로. 자, 근데 이제 차수가 한 차수만 나겠냐 이거지. 오케이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밑에 나와 있어요.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분수 분리하듯이 대분수처럼 분리해주고 계산합니다. 그다음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가 낮으면 인수분해하거나 뭐그 상황에 맞춰서 계산하는데 로그를 좀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부분적분법 만나볼게요. 무슨 적분법? 어 이게 이제 너희가 가장 헤매는데 치환적분법도 헤매지만 치환적분법은 합성함수였던 걸 적분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분수 형태. 근데, 곱미분으로 돌렸던 거 있잖아. fx 곱하기 gx를 미분하면 뭐 됐어? 그러면 생각해봐. 인테그랄, f'x, 프라 나눠 서도 되지? 다 보기는 힘드니까 이 녀석 하나만 보자 이거. 요 그래서 인테그랄 F 프라임 X GX DX는 FX FXGX FX G X D X는 F X 플러스 F X G X 마이너스 인테그랄 F X G 프라임 X D X 두 번에 하겠다는 거지 적분상수사라집니다왜 사라질까? 이거 하면 또 다시 상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상수를 쓰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한 놈은 한 놈은 얘는 뭐 해야 돼? 적분해야 돼. 적분을 해야 되는 함수야. 얘는 그냥 두지만 언젠가는 뭐 해야 돼? 미분을 해야 되는 함수야. 우리가 만약 모든 함수 써보면 로그 함수, 다항 함수, 삼각 함수, 지수 함수 있거든? 이 중에서 미분과 적분으로 나눠봤을 때 로그는 적분이 안 되지. 그럼 로그는 미분이 편한 함수야. 미분하면 저, 저 분수될 거니까. 오케이? 이 흐름 안에서 따라요 로다 상제. 이쪽으로 갈수록 미분이 편한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적분이 편한거야. 그러니까 로그랑 지수가 곱해져 있으면 로그 함수를 얘로 보는게 아니라 얘 미분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거야. 지수 함수를 이걸로 봐야되는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3지가 뭉쳐있으면 하여튼 삼각함수를 미분하는 쪽으로 보는거고 얘를 적분하는 쪽으로 볼건데 3지가 뭉쳐있으면 한번만 얘기를 할게. 좀 짜증나. 두번 해야 돼, 이거. 자,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 요첫 번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이용하면 로그를 할수 있거든요. 인테그랄 lnx dx 저 lnx를 lnx를 lnx 곱하기 1로 보는 거지.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야? 로그 얘는 다항 함수를 보는 거야 그럼 얘는 뭐 해야 되는 함수야? 미. 미분을 해야 되는 함수고 얘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쓸 거냐면 미분을 해야 되는 함수를 위에 쓰고 적분을 해야 되는 함수를 밑에 쓸게요 잘 보세요 우리끼리 표현인데딴 데서 이렇게 안 해요 그럼 얘 미분 하세요 적분 하세요 됐지? 그리고 어떻게 쓰면 되냐면 위에 거기 x lnx 마이너스 인테그랄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아 잠깐 지러워아네 등, 내 등, 네 등, 네 등, 네 등. 그 다음 이렇게 곱해야죠. 그이 음. 바뀌어 있으니까. 얼마? 1, dx. 그러면 x, lnx,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lnx 적고나면 x, lnx, 마이너스 x, 플러스 c. 웬만한 건 외워놓는 게 편해. lnx는 자주 나올 거 아니야. nx 진짜 잘 나올 거 lnx. 그, 그러니까 nx 접근한 게뭐 나와? x, lnx, x. 오케이? 살아있어? 그럼 너희한테 이런 것도 지킬 거라고, 이제. 예를 들면, 인테그랄. x, sine, x, dx. 곱해졌지? 어, 로다 3C 중에 다 3이네? 그러면 얘는 미분이 편하고, 얘는? 적분이 편해. 이게 미분하면? 1. 이게 적분하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옆으로 이렇게야. 옆으로 가면 마이너스 x, 코사인 x. x, 마이너스 인테그랄,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가겠지. 음. 그러니까 인식은 마이너스 x, 코사인 x, 플러스, 음. 사인 x, 플러스 10. 음. 음. 이게 딴 데서 가면, 자, 자, 적분의 유지에 적극, 미극,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힘들어. 여기서 표현하면 적분, 유지, 유지, 미분. 근데 힘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로다 3지를 이용해서 미분할 때 상, 적분할 때 상, 미분의 적분의 곱한 거 빼기 이렇게 적분. 곱해서 적분. 지금 다 그렇게 했어. 어, 곱한 거, 마이너스, 곱해서 적분. 곱한 거, 다음, 마이너스, 곱해서 적분.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하는 형식을 좀 익혀주시면 같이 점검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문제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은데 있나? 이런 거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인테그랄, x lnx dx 로다 3지 중에 로그랑 다음이지 음. 그럼 로그가 미분이 더 편해 lnx 주세요 x는 적분이 편하지 그게 미분하면 이게 접근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곱한 2분의 1 x 제곱 lnx 마이너스 인테그랄 둘이 곱하면 2분의 1 x DX 아직 안 끝났으니까, 2분의 1, X제곱, LNX,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 어. 선생님, 얘는 왜 마이너스 0은 안 받아? 그냥상수잖아 됐어?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인테그럴 xe의 마이너스 x제곱 bx. 다항지수지. 다항지수 곱해졌으니까 다항이 미분이 편하고 지수가 적분이 편해요. 얘 미분하면 이거 적분하면 e x x제곱은 그대로일거야. 마이너스 x제곱인데 얘를 미분했을 때 이건 부정적분이잖아. 적분법이 아니야. 얘를 적분했을 때 미분했을 때 e의 마이너스 x 제 마이너스 나가겠지. 그게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가 곱해져야지. 그러면 1번은 이렇게 잖아 마이너스 x e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인테그랄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바뀌고 e에 마이너스 x 제곱 dx란 내내 음.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x e에 마이너스 x 제곱에 음. 이거 접근할 거니까 마이너스 e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c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e에 마이너스 x 제곱 되겠습니다 다들 음아 음... 아, 음. 오케이 okay? 네. 일단은 익숙해져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 뒤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건그 다음이야. 그러니까 봐봐 어차피 이거 다 부정적분이잖아. 적분법을 하든 뭐 하든 어쨌든 우리한테 예를 줄 거고 봐봐 바로 그냥 대표 유형 봐봐. FX 좋지 FX가 뭐라고 나왔어? 인테그랄 x. x 분의 1 마이너스 x 제곱 dx지 그럼 이거 미분하면 f' x는 x 분의 1 마이너스 x 제곱이잖아 그리고 뭐 줬어? f2가 얼마라고 줬지 그리고 뭘 구하래? f 1 구하래 우리 늘 하던 거 아니야? 부정적분 주고 한수값 주고 다른 한수값구하거 액션이 똑같다그 대상만 바뀌는 거야 그럼 봐봐 그 다음 봐봐 110번 봐봐 똑같아 f' x 줬고 함숫값 줬고 다른 함숫값 구하지 넘겨봐 1014번 F' 줬고 함수값 줬고 다른 함숫값 구하지 1028번도 마찬가지지 1026번은 그냥 접근만 하라는 거지 1028번도 그냥 접근하세요 1031번 맞지? 도항수 줬고 다 줬지? 함수값 주고 계속 그거야 계속 그거 그러면 이 다음 땅은 뭐겠어? 정적분이겠지 그럼 여기 아래랫고 붙는 것뿐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정적분에서 구분해야 될게 뭐라고 했어? 넓이와의 차이점이지 그럼 우리 그래프 그려서 x축가 어디서 만나는지만 보고 이 앞은 마이너스 붙여서 넓이 구할 때 적분하고 뒤에서 그냥 적분하면 되지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액션만 닫아지는 게 함수의 대상이 닫아진 것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건 적분법 새로 추가된 거 이건 배운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x분의 1을 왜 적분했는데 lnx가 돼요? 야이 새끼야 이거 미분하면 되니까. 이건 부정적분이지. 왜냐고 물을 필요가 없는. 근데 선생님 저 이거 잘안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e x 이거 인테그랄이게좀 힘들어요. 야 이건 취한 적분이야 이제부터 보자. 천천히 갈수 있는 거지. 이거는 새로 배운 방법이니까. 근데 함수가 곱해져 있어. 그러면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서 아까 봤던 부분적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로다삼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지. 오케이? 그런 거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때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정적분 할 건데 그림 그리는 건 미분편에서 했던 거니까 추가되는 건 넓이가 아니라고. 입체의 개념, 부피랑 곡선의 길이 이두 가지 개념만 이해하면 돼. 어렵지 않아, 이건 되게 쉽게 줄 거야. 어렵든아 무조건 넓이보다 쉽게 구하게 해줄 거야. 그건. 넓이보다 쉽게 구하게 해줄 거야. 오케이? Okay? 일단은 A단계 먼저 해볼게요. A단계 좀 익숙해지시고 나서 대표유용 과목으로 갈게요. 1005번 추추차차1 1 0 0 5 fx가 인테그랄 x분의 1-x제곱 dx니까 얘는 인테그랄 x분의 1-x dx로 봐도 되지 그러면 fx는 l n x 마이너스 2 -1X2 1 x제곱인데 절대값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 분의 상수 c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때 f e 가 1을 넣었더니 1 마이너스 2 1 e의 제곱인데 얘가 플러스 c를 했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e의 제곱이라면 c는 얼마?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f1은 다 사라지네? 마이너스 2분에서 추추차차 2-1010 인테그랄 이거 약분되잖아요 1-2의 x제곱이요? 네, 네. d x 에 대하여 그러면 얘는 뭐야? x-2의 x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 c인 상태 0을 집어넣으면 얘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c여서 c는 V는 X-2 plus 2. 그래서, 아니, 얼마야? 3-2? 그 다음, 세 번째. 추추, 좌, 좌, 3-1014. 약분 되는 거 느껴져요? 인테그랄 2X제곱 2의 2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DX 이거잖아요? 이게 4니까. 적분하면. Ln 4분의 4x제곱 플러스, 네. Ln 2분의 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인데, 1을 집어넣더니, 이거는,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1을 집어넣더니, 얼마가 나와? 와우, 4니까, 약분하면 Ln 2, Ln 2, Ln 2분의 4 플러스 1 플러스 c인데, Ln 2분의 4니까, c는, 마이너스 1이 네. 되야 되네요. 그쵸? 그렇죠? 1를 네. 집어넣으면 16, 약분하면 ln2분의 8, ln2분의 4, ln2분의 12 그러므로 1 플러스 여기 2 넣었으니까 ln2분의 12그 a는 12, b는 1 적당한 계산들은 안탄하는 게것 같습니다 추추 4-1018 약분 되잖아, 인테그랄 1 마이너스 사인 X 겠지? 얘는 음. 그럼 뭐야 이거?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네. C인데 0을 넣었더니 1이야. 코사인 0은 1이고 얘는 1이니까 C는 필요 없지? 음. 이 상태에서 2파이 넣었어. 코사인 2파이 어차피 1이고요. 정답은 그래서 2파이 플러스 1. 괜찮네? 뭐? 그 다음에 추추, 차차, 오, 다시. 3, 4, 5, 5, 5, 어 이게 1 0제곱번 어우, 진짜 좋아. 인테그랄, 3x 플러스 2에 6제곱이야? 5, dx. 사실은 이것도 아까 그렇게 했지만, 3x 플러스 2를 t로 치환하면 3이 dt dx야. 근데 어차피 우는 3이 없잖아. 그래서 1이, 즉 dx는 dx는 3분의 1 dt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럼 얘는 인테그랄 얘가 t6제곱이고 dx는 이거니까 3분의 1 t6제곱 dt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적분해주면 얼마인데 21분의 1 t 7제곱 플러스 c인데 얘가 21분의 1에 3x 플러스 2에 7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오, 깜짝아. 후. AB 다아저죠 21이야? 57그지오 네. 깜짝아! 어우 유령처럼 와! 학원 문이 열리는 소리도 안 나게 6-1028 인테그랄 X 플러스 1 루트 x제곱 음. 플러스 2x 음. dx 나만 봐봐. 얘를 t로 놓을 거야. x제곱 플러스 2x를 t로 놨더니 2x 플러스 2가 dt dx야. 음. 그럼 x 플러스 1 곱하기 dx는 2분의 1 dt지. x 플러스 1 dx가 2분의 1 dt야. 그러니까 얘는 인테그랄 루트 t인데 앞에 2분의 1 나간 DT 이렇게 되겠죠. 얘를 T의 2분의 1 제곱으로 봐준다면 한차수 커질 거니까 T의 2분의 3 제곱 될 건데 얘가 곱해지면서 얘가 될 거니까 3분의 1들어겠네요 플러스 보평상수 C인데 돌려줍시다. 3분의 1 X 제곱 플러스 2 x 2분의 3 제곱 플러스 C 그럼 이거 뭐야? 2분의 3 제곱은 3분의 1 x제곱 플러스 e x 의 루트, x제곱 플러스 e x 플러스 c와 같죠? 그럼 a에 뭐가 들어가야 돼? 3분의 2x. 괜찮으세요? 네. 예. Yeah. 다음, 어우 oh, 다녔다. 7,7,1030에 10월 31일 번. 뭐야이면 2분의 3 인테그랄 2x제곱에 2x제곱 플러스 1에 5제곱 dx제 네. 2x제곱 플러스 1 인하수 t로 넣을 겁니다 그럼 2x제곱이 뭐가 됩니까? dt 네. dx가 될 거고 2x제곱 dx가 dt로 보일 거니까 얘는 2분의 3 인테그랄 t5제곱 dt죠 네. 6분의 1 튀어나갈 거고요 12분의 3 t6제곱 플러스 c니까 4분의 1 2의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분당수 c 6제곱 그래서 그러니까 ln3 집어넣으면 3 4의 6제곱 4의 6제곱이지? 아직 안 끝났어 그냥 루트 씌울 거야 4의 6제곱인데 얘 때문에 4의 5제곱이고 4의 5제곱은 2의 10제곱이지 오케이? 근데 일단 얘부터 구해야 되는데 0 넣으면 16이래 뭐 나와야 돼 여기? 와, 0료면 0, 1, 2, 2의 6제곱은 64, C 없네. 음, 그래. 그리고 몇 넣어? LM, 3 넣었으니까 3이잖아요. 음. 4의 6제곱 나누이거인데 4의 5제곱에 루트 씌운 건데 얘는 2의 5제곱이지, 32. 뭐 다가 운느냐, 니네가 풀어야지, 이 똥구노들아. 감탄만, 감탄만 하고 있어, 떡볶이야. 음. 1036 x 부, X 뭐야 이거? Lnx, LNX. Lnx의 세제곱 분의 3의 인테그랄 dx잖아 어차피 제곱만 어디에? l 제곱 아, 미안하다 그럼 나는 Lnx를 T로 놓을 거야 네 그럼 X분의 1이 dt dx고 X분의 1 dx가 dt인 거잖아 그럼 이 식을 고저, 고쳐주면 인테그랄 x분의 1이 dt니까, dx가 dt니까, dt 될 거고, lnx, t제곱분의 3이지. 오케이? 근데 우리, 얘 마이너스 3 뽑아내고, 마이너스 있으면, 얘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t분의 3 되는 거 맞지? 우리 t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t분의 t 적분의 1 됐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우리 x분의 1 이거 미 분하면 못했어요 마이너스 x 제곱 분해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적분하면 네. 얘, 얘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꿔주고 싶은데요 플러스 적분 상수 c요? 돌려줄게요 마이너스 ln x분의 3 플러스 적분 상수 c인데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이. 1을 집어넣으면 네. 0이래 2 넣으면 1이니까 이 이게 3이네 네.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네. 얼마야? 6 유형 몇 개니? 네, 네, 요 와우, 이 절반. 저반. 두저차차구 다시. 저 다섯 사십왜구 다시가 안 보이지? 는데 <웃음> 아, 되겠구나. 10, 40. 인테그랄 3-2. 사인 제곱 x. dx. 가자.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는게 좋아? 아 어, 다리 아파 우리 코사인제곱 미분의 코사인제곱 나오는 거 없잖아요 그죠? 렇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아파 이얘 때문에 불편해서 1 플러스 2 마이너스 인 제곱 x dx 합계 얘가 뭐야? 인테그랄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2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되겠지? 네. 얘는 인테그랄 1 dx에 플러스 인테그랄 2 e 코사인 제곱 x dxg. 오케이? 네. Okay. 여기까지 됐지?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또 다시 네. 1 마이너스 사인자고, 또 바꿔. 돌고 돌고 돌고. 아, 다리 아파. 야, 정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아니. 봐봐, 야 뭐라고 돼 있어? a sin 음. ex 음. 플러스 bx. bx 플러스 c 한번 미분해봐 음. 3-2sin x는 음. 이거 미분하면 음. a cos e x 에 나가지 음. ea 플러스 bg 음. 우리 cos ex 어떻게 바꿨어요? 우리 저기 여러 가지 음. 삼각함수 있잖아요 사인2 x 어떻게 돼요? 코사인2 x 할까요코사인2 x 덧셈 정리 얼마야? 코사인x 더하기x 와 이거 야, 미분 적분에 힘을 실으라 이걸 잃어버리면 뭐야? 아닌가? 음. 그래서 요거 바꿔주면 1 마이너스 들어올거니까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 아닙니까? 음, 네. 또 다른 방법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죠? 이게 요거란 말입니다. 똑같아지잖아요. 2a 곱했고요. 그러니까 a가 모여야 돼. 2분의 1이어야 되겠죠. 음. 그래야 얘가 1 나올 거예요. 그니까 러즉 인테그랄 1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dx는 인테그랄 2 플러스 코사인 2x dx x 를 키을 치환한다 앞에 거는 그대로 e x 가될 거고 플러스 인테그랄 1분의 1코 o 인키 dt 2x 마이너스 1분의 1사 i n 니까 e x 플러스 분항수 c 플러스가 그리하여 2분의 1 2 C는 뭐 다른 힌트 있나? 나 C는 안 보게 되네? 덧셈 정리 까먹지 마 절대로 배각, 반각, 배각 뭐 사인 EX, 코사인 EX 나는 까먹어도 돼, 너희는 까먹으면 안돼 나는 시간적 구애가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면 만들면 되거든. 너희는 문제 볼때 그냥 이게 보여야 돼. 이제. 너희가 지금 머릿속에 담아놓는 거 아까 탄젠트 제곱 X가 1-C컨트 제곱 X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안 써본 거야. 다 만들어보고 다 기억하고 머릿속에 다 초박을 하게 되는데 그냥 단순히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 1인 것만 갖고 있잖아. 아니 수학 2의 개념만 갖고, 수학 1의 개념만 갖고 미적분 어떻게 하라고 미분을 해낸다, 적분을 해낸다는 건 기본인 건데 상학함수안해올 거야 공식들? 그럼 당장이라도 지금 몽 옮겨, 허통으로? 응? 뭐 하자는 거야? 이거 풀다보면 삼각치환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삼각치환이 간간히 문제집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안 합니다. 인테그랄! 1 플러스 cos x 분의 sin 3제곱 x, x dx 이거 할거지 음. 뭐가 불편해? sin 3제곱이 불편해 제곱이랑 sin x 띄어놓으면 얘가 1-cos x 약분될 거 아니야 음. 인테그랄 1-cos x 곱하기 sin 음. x지 sin x를 치환하는 게 아니라 항이 추가로 있으니까 얘를 t로 치환할 거야. 1 c o s x를 t로 치환하면, 2분해 봐. sin x가 dt dx니까, sin x dx가 dt가 되겠지. 끝났지. 인테그럴 t dt지. 2분의 1t제곱이니까, 1-cosine x제곱 플러스 분상수치. 나머지 구하면 되겠죠. 이게 다음네 그냥 확 하고 올 때마다 삼상함수 공식이랑 미분법 적분법 해서 쓰는 거못 쓰면 딱꽉 맞고 시작하는 걸로 수업 시작할까 오늘 만들어야 되겠다 인테그랄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X. 2x 플러스 1 d x 딱 봐도 분모 미분한 게분자지 음. 그럼 키로 치환을 해도 좋은데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바로 나오는 거지 Ln 절대값 x 제곱 플러스 x 음. 플러스 1 플러스 수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이게 얼마야? 음. 얼마? 아닐 거야? 음. 응1 예. 그럼 Ln 1이 0이니까 거기에 이네 2, 네1지 집어넣었으니까 ln 3, 4, 5, 6, 2 1즈 저자 1 2 1 0 5 3 똑같지 인테그랄 x 1분2 플러스 플러스 2 x 2곱 25, 26, 27, 2 2 20, 21, 22, 0이1인 거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해줘야 되거든.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다라고 봐야 돼. 그럼 2x 제곱 플러스 4x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x 해야 되고요. 플러스 2잖아요. 그쵸? 음. 그럼 여기서 일단은 2 e 가로 열고 x 플러스 1이 남고요. 음. 나머지 얘가 x 플러스 1이거든. 이거 빨리 만드는 방법 우리 있어. x 정분선은 마이너스이지? 음. 그냥 그거 줘. x 플러스 2. y 정분선 마이너스 3 K값 3 오케이? 음, 그러면 그렇지. 돼 그럼 얘는 2X 플러스 2니까 여기 2X 이렇게 되겠지 계산 끝났네 이거 뭐야 X제곱 플러스 3 l n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적분상수 C 0 넣으면 1나와야돼0 0 필요 없고요 0 났더니 0이네 분상수 1이지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3 l n 2 여기 좀 힘들어 그 다음 봐봐 13번 13-1056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얼마? 2x지 미분했는데 분자 나와? 안 나와? 알죠. 안 나와. 그럼 잘못된 거야. 그럼 어떻게 쪼개야 되냐면 아까 우리 여기 a, b 나눴던 거 있죠? 그거처럼 쪼개주시는데 얘는 인테그랄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분의 2x지. 그럼 얘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야. 어쨌든 x 플러스 2, 분의 플러스 a, b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될것 같은데 a 플러스 b가 얼마야? 2고 되겠구나 a 열로 곱해줄 거니까 2a 플러스 b는 0.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2겠죠 b는 4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4 그래서 마이너스 2 ln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4 ln 절대값 x 플러스 2 코 플러스 C 배고파요 딱 4번이네 됐어? 네. 이제 좀 짜증나는 애둘 남았어 아까 내가 로다삼지라고 얘기했지? 네. 로다삼지에서 삼지가 나오면 열 받아야 돼. 예를 들면 1 0 6 9번이요 이따 할 거예요. 14-1062 인테그랄 x-1 e 의 x 제곱 dx에 대하여 다지다이 x-1 e 의 x 제곱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고 랬죠1 e 의 x 제곱 그래서 얘는 x-1 e 의 x 제곱 마이너스 인테그랄 e 의 x 제곱 dx 들어갈 거니까 얘는 그대로 2의 x제곱 플러스 곤상수 c지. 근데 형태를 좀 받아도 x2의 x제곱 같은 경우는 미분을 할수록 여기는 숫자가 늘어나. x 플러스 2의 x 이거 미분하면 x 플러스 2의 x 거꾸로 이게 적분하면 하나씩 줄어. 적분하면 하나씩 준다고. 결국 x 마이너스 2의 2의 x제곱 플러스 c잖아. 그래서 0 넣으면 0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C인데 얘가 마이너스 2니까 C는 필요 없죠? 음. 3 넣으면 2에서 제곱이요. 주주15 음. 다시 1 0 6 9 인테그랄, 결국은 똑같아. 2x 제곱 사인 x. 왜두번 해야 되는지 봐봐. 잘 봐. 로다 3지여서 여기가 2x제곱이고 여기가 3지구나 sinx고 음. 2x제곱이지 음, 네. 그럼 여기 2x제곱이고 얘는 사인. 코사인 x 야 이거 하면 어떻게 돼 2x제곱 sinx 마이너스 인테그랄 2x제곱 다시 또 나왔지 네. 그럼 2x를 또한번해 코사인 x 2x제곱이지. 그냥 플러스 주고 마이너스 넣어버려도 상관없겠지. 그럼 이제 이게 미분하면. sine 네. x, 2x제곱이니까. 적어볼게, 다시. 이건 플러스 써야 돼. 2x제곱, sine x. dx는 2x제곱, sine x. 플러스인데 이렇게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아. cosine x. 플러스였어. 그러니까 다시 마이너스 인테그랄 2x제곱 네, 사인 x dx. 얘요 다시 나오지. 네. 또 하려고 하지마. 얘 예? 이하가면 돼. 그러니까 두 배가 되면서 이거 필요 없지. 네. 그러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2분의 1 2x제곱 네. 사인 x 마이너스 2x제곱 네. 코사인 x 적분 상수 플러스 c 그래서 0을 집어넣습니다. 사인 0은 0이고요 코사인 0은 1인데, 여기 넣었더니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얘는 거니까 필요가 없네요. 괜찮네요. 네. 파이를 집어넣으래요. 음. 우리는 지금 이거, 뭐 이거 g파이는 이거잖아? e의 x 제곱분의 e, f파이지. 여기도 파이 들어가면 되지. fx가 나와있으니까 거꾸로 나눠주면 되잖아. 목소리 안되는 거 보면 뇌절이야, 뇌절. 뇌전. 왜 뇌절인지 모르겠어. fx가 2분의 2 x 제곱 gx잖아. gx가 뭔데? 2 x 제곱 분의 e fx잖아. 파이 넣었잖아. 파이 넣었잖아. 파이 넣었잖아. 파이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사인파이는 0이지. 0이지. 맞나? 응. 아 배고파.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의 파이 제곱이지. 2분의 1로 갔으니까 얘는 2의 파이 제곱분의 2 곱하기 2분의 1 2의 파이 제곱이지. 응. 단순히 부정적분은 여러 개 늘었어 그건 상관없지 미분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니까 치환적분법이랑 부분적분법이 익혀져야 돼 오케이? 음. 치환적분법 그냥 머릿속에서 암산해서 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t 로다 치환해서 하는 방법도 꼼꼼하게 다 보여드렸죠 저기 있는 것처럼 삼각함수가 들어간다는 거는 어느 대상에 있는 삼각함수가 들어간다는 거는 내가 삼각함수를 쉽게 만들려면 그 공식 다 외워놔야 돼. 어?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나는건 아니야. 무조건 머릿 넣어놔야 돼. 저기다 써놓으면 이과 전용 공식이라 그냥 명예회간 뒤쪽에 만들어드릴게요. 이과 전용 공식판. 그럼 오늘 보자. 오늘, 오늘 나 죽나? 오늘 엄청난 작업들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청소부터 해야 돼. 녹화는 여기까지 정리하세요